우리는 스케이터다. 나는 21살 대학생 스케이터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보드를 타왔고 스케이트보드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한 나는 영화학과에 입학하였다. 어느 날, 나는 내 친구들인 교형이, 현호, 민호와 함께 우리의 모습을 담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고 하였다. 우리의 삶의 일부인 스케이트보드를 보여주고 싶었고, 단순한 보드 영상이 아닌 일상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서비스 쩌네? <웃음> 야 시장님 서비스 봐라. 땀내고있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내 가지가 있다. 회의, 회의할 때내가가 있다.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지 막막했고, 이야기를 짜자고 모이면 제대로 이야기가 되지도 않았다. 결국, 결론이 난 것은 우리의 일상을 한달 내도록 찍고, 과거에 내가 찍은 우리의 스케이트보드 영상들을 썼기로 하였다. 그리고 내용을 결정했는데,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하였다. 얘가 맹민호다 짧게 맹이라고 부른다. 내 생각에 우리네 명중 가장 독특한 것 같다. 서울에서 살다가 몇년 전에 김해 장류로 내려가서 알게 된 친구다. 맹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몇 년간 보드만 타고다가 올해 들어서 수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일원 러썸이라는 두 스케이트보드 가게에서 스폰을 받고 있고 보드를 잘탈뿐 아니라 독특하게 탄다. 이게 순능에 나오는 영화야, 이런 게? 이게 순능에 나오는 영화응 씨.. 쳐돌았네 이걸 어떻게 풀어 역시 이럴 때 이걸 봐야지 나랑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규영이는 4명 중에 가장 평범하다. 대학교 학과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마치면 항상 보드를 타러 간다. 우리 중에 가장 정상인인 것 같다. 생긴 게 아랍인처럼 생겨서 팟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형씨라고 부른다. 원래 항상 혼자 밥 먹었나? 저 자리 내 자리다. 응? 저 자리 뒷자리 내 자리다. 아 미쳤다. 저게 다 재규어다 이거. 재규어 아니면 랜드로봐라. 아난 빨간차 BMW자. 나라인 진짜 미친거 같아. 아 재규어가 진짜. 아올라 다시 내려야 돼. <웃음> 얘는 우리 중에 가장 잘 타는 현호다 중학교 때 어느날 친한 친구와 현호가 보드를 탄다고 소개시켜줘서 같이 탔는데 실력이 느는 속도가 마치 외계인 같았다 보드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서 전국에 현호를 모르는 스케이터는 없는 수준이 었다우리넥 중에서 민호와 현호만 스폰서를 받는데 현호는 정말 빨리 스폰서를 받았다 미국에 할머니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은 미국에 간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갔다 오면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있는 애라 와.. 진짜 멋다 한쪽, 이 면이 전부 다 외국산 맥주 여러 종류 와.. 아까맣어 맥주를 골라 보는 재미가 있더라. 안 먹어본 거면 사볼까? 아, 진짜, 진짜 맵 아, 이거 너무 사랑한다. 크으, 천지. 우리는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CA 과목으로 발전시킬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 주말이 되면 장류의 보드 타는 장소를 찾으러 다니거나 김의 장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드를 타러 가기도 했다. 나는 소울오프 스케이트보드라는 동호회를 만들어서 장류의 스케이터들을 끌어모으기도 하였다. 이 다큐를 짓던 중 나는 산속에 가기 힘들었던 김의 스케이트파크를 가보았다. 평소와 같이 교영이는 일을 하고 민호와 현호는 멀어서 자주 오지 못하는 이곳은 차가 없으면 오기 힘든 곳인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파크였다. 기물의 보수는 엉망이었고 타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 나는 혼자 탔고 다른 날들처럼 셀프 동영상을 찍었다. 민호와 현호는 계속 장류에 살아서 나와 규형이랑은 다르게 형일에 같이 만나서 보드를 타는데 주로 장류에서 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보드를 탄다고 했다 나는 그걸 찍기 위해 따라갔다 야! 절로 건너가 있으라고! 저쪽에 가 있으라고 건너! 뭐 했냐고 그래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쩔더라 카메라 들고 있게 정나도 없지 않나? 사실이다 질숙을 것 같다 먹고 파크 다 데도 없지? 마 파크 진주? 김해 없어 진 같은 소리가 이 김해 파크 김해 파크 다른 지역에 와가지고 타는 이유는 뭐 장유나 그런 곳에 엑스게임장도 없고 뭐하기 좋은 환경이 없으니까 뭐돈 써서 잘한 지역 와가지고 타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딱히 딴거 없잖아 그거 그거 저 뭐야 다른 지역 타는 사람들 만나는 거 그것도 한게 응. 막상 근데 없다 아, 혼자 타는 면 재미없으니까 맨날, 맨날 맨날 타는 사람은 타는 어. 다 똑같으니까 좀 다른 사람 좀 만나야 될까요? 노래와 <목소리> I 밍캐 n 아니냐고 w I 어 o n t know. 하 don't know. I don't know. I 똥구멍이다 진짜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목소리> 씨, 존나 생하네 아 ا ر 호 우리가 수능을 치고 나서는 다같이 보드를 탔고 거의 매일 탔다. 다큐를 찍는 기간 중 어느 날 오랜만에 시간이 비어서 다같이 만나게 되었다. 보드를 타러 부산으로 갔고 거기에는 수많은 스케이터들이 있었다. 예전부터 주말이면 부산으로 가서 보드를 탔던 우리는 정말 재미있게 보드를 탔다. 네? 어, 지금 차 타고 왔어 어. 잠깐만 차돌렸는데 아니야 이제 거의 돌렸다 다다 어, 간다 신호 지금 기다리고 있다 신호 기다리고 있어 와. 저녁을 찍어야지 빨리 어디. 카메라로 l 이 n t talk to y 아 u I don't k n o 가 what you g 저 y s are t 빨리 k i n g about. Yeah, sheep. What's the time? I'm talking about this. i 몰라, 근데 야. 아, 근데 존나 멋있다. 아진 찍고 있지, 미미. 미미, 미미. 나오 나올 거다 나왔다. 나올 거다 나왔다. 와, 대 땡! 몇년 전에 현호랑 민호랑 규영이를 처음 봤을 때는 진짜 그냥 무만한 학생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처음에 민호는 조금 애가 독특했고요 현호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말을 많이 하는 말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규영이 같은 경우는 약간 외국인느 캔들 와인나교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같이 스케이트보드 타고 조금 더스케이트보드라는것 자체로 제대들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호 같은 경우는 정말 스케이트보드에 대해서는 순수하고 민호 같은 경우는 독특하지만 그만큼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친구고 용이 같은 경우는 그두 명보다는 좀 보통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네, 지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단정한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 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한국 스케이싱을 이제 같이 이끌 나가는 친구로 성장을 했고. 물론 저보다 훨씬 많다고요. 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무언가를 하게 해내면 뭔가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보고가서도 보못한 친구들. 제가 보드 타면서 변한 거는 역시 옷 입는 거랑 취미생활이 제일 많이 변한 거 같아요 보드 타기 전에는 취미생활이라고 할 거는 딱히 뭐 야구 그리고 PC방 가서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거그것 뿐이었는데 그리고 옷 입는 것도 그냥 엄마가 마트에서 사오는 옷 입고 막 그랬었는데 보드 타고 나서는 뭔가 보드 타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핏 같은 게 바지가 그래가지고 옷도 제가 엄마한테 돈 받아서 직접 사겠다고 하고. 좀 뭔가 모자도 거의 안 썼는데, 보드 타고 나서 거의 모자를 벗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옷 입는 스타일 변한 거, 그리고 취미생활, 게임에만 빠져있지 않고 뭔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한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보드를 타면서 워낙 어렸을 때부터 보드를 타가지고. 뭐 보드가 없이는 이제 생활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보드를 많이 타고 열심히 탔고 어떻게 해, 좋고 았 나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진짜 하나의 습관? 그런 거? 마치 배고프면밥 먹고 자오면 자오고 그러듯이 그냥 보드 타면 보드 타는 거고 시간 나면 보드 타는 거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 보드를 타오니까 이제는 보드 빼놓고는 생활이 안될 그런 정도의 경진이니까 지금 어떻게 좋고 나쁘다는따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보드를 타면서 제일 큰 변화는 제일 큰 변화보다 제일 좋은 점은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는 거. 제가 원래 좀 돌아다니는 거? 약간 여행하는 그런 거 캠핑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드를 타기 위해서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는 거안 가본데 뭐 예로 뭐 예로는 뭐 이제 여수, 여수 투어 갔을 때참재밌었죠 이제 스케이트 투어로 세중이하고 규영이하고 저하고 동물원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게 참 제일 재밌었죠 그리고 대구 로섬 투어, 로섬 투어를 대구 경주 이렇게 해서 투어를 갔던 것도 재밌었던것 같습니다. The ballot siren.